얼굴 아이고. <웃음> 아이고. 까지 빨개지셔서 아유, 처음부터 너무, 다시 하라니까. 쳐야 너무... <웃음> 되는데 안 누르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디서부터 다시 <웃음> <웃음> 처음부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처음부터. <웃음> 자, 다시. <웃음> 네 지금 제가 무겁게 들고 온 거는 네. 한 번으로 잔뜩 씌어진 소포가 와서 들고 왔습니다. 다른 건잘 모르겠고 길림성 연길시 연길시 연길시 무슨 가 아무튼 네, 뭐 그런 고요 네. 여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네, 4고 7번지 수면과분강 네. 오 무게가 뛰나가서 이게 금괴를 네, 네. 보내지 않았겠죠. <웃음> 어. <웃음> 되는데안 누르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? 그동안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너무 그러니까. 코골리 때문에 에. 자다가 벌떡벌떡 깨고 몸을 미심해서 참 괴로웠는데 네네. 자기의 오래된 그런 묵은 음. 고민을 음. 고쳐줬다고 네네. 그 얼마나 고마우며 중국 제가 아직 연기를 못 가봤는데 음. 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연길로 어, 바로 가는 비행기가 네. 있어서 요새는 그래도 좀 가기가 쉬워졌어요 네, 그 멀리서 있지 않고 음.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네요 뭘까요? 아, 네. 어, <웃음> 도라지 도라지 백 도라지는 아닌 아니,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파리가 싱싱하니 살아있는 거 보니까 산삼 산삼 오, 그때 통화할 때보 양식하는 뭐 그런 뭐, 거 산산, 같은 거예요? <웃음> 산삼 씨를 예 네. 산에다 막 뿌려가지고 아 나는 놈들이 그냥 나는 거예요 일반 인삼에 비하면 굉장히 어 약효가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그거 한 뿌리 먹고 열나하고어 근데 어우 향이 어한두 뿌리가 니게몇 뿌리야 이게 도대체 <웃음> 어우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우리 이거 팔을까? <웃음> 이게 이렇게 케이스에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갖고 한 뿌리씩 이렇게 있으면 이게 쫙 깔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칙짝짝짝짝짝짝짝. 이것도 저기 추석 때설날때뭐 그렇죠 몇십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현대백화점에 가서 있어봐요 이거 아 진짜 필분봉다 아우 세상에 아필분봉가 그리고 또 이렇게 칭칭 동마맨 네 자연산 꿀아이 아, 아, 꿀이 먹어봐야 되는데 너무 칭칭 감어가지고열 수가 없네 근데 이 사진 이렇게 어 되게 무거워요 이 무거운 거를 국제 소포로 보내려면 비용이 꽤 들었을 것 같은데. 네. 참. 아 다음에 네. 우리 고객님들 오시면 네. 꿀차한 잔씩. 될까요? 그러니까요, 그래야겠어요. 리고 이거를 홀에다 재 가지고 음. 이게 고객님이 보내주신 산삼과 꿀로 만든 음, 음. 꿀 차를 한 잔씩 딱. 그러니까,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음, 해드리는 아, 이벤트 만들어봐야겠습니다. 네, 네, 네, 네. 아, 너무 감사하네. 우리 김땡땡 고객님, 음. 중국에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다음에 인사는 음. 영상으로 만들어 갖고 네. 카톡으로 한번 보내드려야 요 네. 너무너무 감사해, 잘 먹었다. 우리 연구소 가족들 아, 함께 네. 인사 한번 네. 영상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지요, 그러지요. 네. 고맙습니다. 네. 네. 네. 네. 좋아요.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